세이브, 세이브 더, 더 칠드런 아동권리 아동 워크북 기본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떤 기관인가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우와 그럼 이 책은 무엇인가요 세이브 더 체드러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워크북 교재를 만들어 많은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아동 권리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 워크북 기본편 교재를 통해 아동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요. 아동의 참여와 같이 주제별로 더 깊이 탐구해 볼수 있도록 워크북 심화편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더 많은 주제를 다뤄 만들어질 예정이니 다른 심화편도 기대해 주세요. 보드게임도 있네요? 맞아요. 권리를 더 재미있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보드게임도 만들었답니다. 얼른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동권리 교육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즐겁게 아동권리에 대해 배워보아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 알아보기 여러분, 아동은 누구일까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인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호받고 지켜줘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그렇다면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모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성장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아동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 있어요.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 이처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아동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듣고 마음껏 놀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권리는 발달권이에요. 차별과 폭력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는 보호권입니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는 참여권이에요. 권리는 소중해요. 가끔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놀 시간도 없이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아동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 아동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보는 것 아동이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어린 게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행동 모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림 속 상황 말고도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면 육쪽 아래에 적어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림끼리 선으로 이어주세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 영양가 있는 음식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권리이자 아동이 건강하게 자랐는데 꼭 지켜져야 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생존권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나머지 선들도 이어볼까요? 7쪽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며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UN 아동권리협약 1989년, 소중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함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UN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조항. 1조를 같이 볼까요? 아동의 정의에 대해 적혀 있어요. 만 18세가 안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동으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6조와 27조에는 생존권과 발달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3조와 15조에는 아동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동은 휴식을 충분히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31조 여가와 놀 권리 조항에 나와 있네요 맞아요! 아동 누구에게나 있고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소중한 아동 권리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워크북 8, 9, 10쪽에 모든 조항이 적혀있으니 천천히 함께 읽어봐요. 내가 유엔에 간다면? 여러분이 앞서 배운 유엔 아동권리 협약문을 만들 수 있다면 아동권리를 위해 어떤 조항, 어떤 약속을 넣고 싶은가요? 11쪽에 적어볼까요?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을 권리를 적고 싶어요. 아동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정말 먹기 힘들거나 싫은 음식은 선택해서 먹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 지금까지 배운 아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게 있어요. 와, 맞아요. 나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님과 양육자, 보호자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와 선생님에게도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세이브 더 체드런과 같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도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우리 아동도, 아동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답니다 맞아요.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권리 미로.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억해서 권리 미로를 빠져나가 볼까요? 정답과 설명은 다음 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동은 누구일까?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아니다. 오, 맞습니다. 딩동댕! 자, 그럼 남은 문제를 모두 풀고 미로를 빠져나가 봅시다! 권리미로 정답!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아동이라고 하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아동권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답도 확인해 주세요. 이처럼 아동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낸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생각해보기 노키즈존! 혹시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 네! 아동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억울했어요! 아동이 시끄럽고 위험하게 뛰어다닐까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라는데 모든 아동이 그렇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알려주면 안할 텐데 너무해요! 정말 위험하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한 곳은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게 맞겠지만 일반 카페나 식당은 아동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래 네가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세 번째 원칙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네 번째 원칙,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조는 합리적 이유가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 행위이며 아동의 출입을 제한함으로 아동은 문제거리라는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고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세이브 더 첼드란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도 노키즈 존을 만들지 않고 아동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책임과 질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세요. 올해가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이라면 어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전국 401명의 아동이 대답한 어린이날 선언문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노키즈존이라는 주제로 선언문을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어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생각을 그림이나 글, 만화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우와!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게임이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정답은 23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아동 권리에 대해 배워봤어요. 어땠나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본 네가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직접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주변의 어른 또는 기관에 이야기해 주세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꼭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23쪽의 그림을 원하는 색깔로 멋지게 꾸며볼까요? 이름도 적어보고 나만의 워크북을 완성해보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